야오 필터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이 안녕하세요 <웃음> 모네입니다 잘일날 지냈어요? 흐 <웃음> 레전템버버 먹어. 참. 저희 뭐야? 드디어 어, VF 할수 있는 폰이 생겼어요. 회사에 하나 공기기가 남았대요. <웃음> 왜 왜? 이제 배터리 잘, 잘 채워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머리색이 다 빠졌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, 미국은 되게 <웃음> 엄청나게 이런 시기일텐데 많이 일어나 있네요 볶음 보여달라고요?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금호금 지금, 지금, 오금 멈췄어? 너 잘, 돼, 댓글 잘 올라오니. 응, 화분 가야지. 응, 잘 되는데? 밑에 점? 아니요 여드름 자국 <웃음> 오늘의 TMI 애, 앨범 미팅하고 왔어요 앨범을 어떻게 만들지 녹음을 언제 할지 앨범 제작 중 <웃음> 아침 먹고 있어요. 폰? 이거, 그거야, 회색. 마세요. <웃음> 여러분 뭐야? 비니들은 다밥밥 밥 먹었어요? 점심이랑 아침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이지. 저 어제 뭐 먹을게요? 방금 한국탕 먹었어요? 머리 음색했냐고요 아니요 <웃음> 그대로인데? 좀 <웃음> 음, 바보같이 나오 운동하고 와가지고 모자 쓰고 있었어 응? 음? 어제 맞아요 닭 먹었어요 오 뭐 <웃음> 어, 댓글 많이 밀렸어. 머리가 군고구마 색깔이라고. 인정? <웃음>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나? 그래도 나름 인스타랑 많이 찾아갔는데 응 음. 그렇지 라이브는 오랜만이지 넷플릭스 저 뭐야 레치드 재밌던데 레치드 근데 청불이에요 근데 청불이 아닌 게 없어 레치드 재밌었고 그다음에 뭐야 퀸즈퀸 퀸스갬빗 그거를 지금 삼아 까지 봤어요. 레츠 t 는다 봤고, b 브렐 l 아카데미는 1화 보고 나서 2화부터는 뭔가 못보 e that I have t 시시 o I have to d 괜찮지?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 중이에요. 발 괜찮지. 얼굴에 뭐 했냐고요? 어떻게 알았어요? 돌려깎기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나 아, 그말이 아닌가? 얼굴, 얼굴, 얼굴에다 뭐 라면 넣었냐는 소린가? 많이 부었죠? 요즘에 좀잘 먹어가지고 좀 부었어요 미니들 때문에 행복해서 밥을 잘 먹고 있어요 나의 머리카락 갖고 놀고 싶다고요? 어, 그럴려면 빨리 코로나가 풀려야 되는데 <웃음> 콘서트랑 팬미팅이랑 다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했어 셀카 찍어? <웃음> 테니스 옆머리 누가 가져갔냐고요? 내주영이 가져갔지. <웃음> 내주제 내주영이 가져갔지. <웃음> 청바지 입었냐고요? 어떻게 알았어요? 맞아요 청바지 청바지 입었지만 보이지가 않지 청바지 옆머리 귀좀 긴데? 옆머리 머리가 벌써 많이 잘랐네 많이 잘랐네 머리를 자를 때가 됐다 요즘 유행한다던 박세로이 머리. <웃음> 미니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던데. 원어라면 박세로이 머리, 머리도 좋다고. 내가 그러던 걸본것 같은데. <웃음> 안 돼. 어, 갑자기 안 된다고요? 대신 삭벌한다고? 그래 차라리 내거 밀게 이시간에 누가 가톡 너구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형 머리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<웃음> 말했네 <웃음> こほほンニほほこの韓日本の写真にインタビューをしました好き 코아 스키 데모 키미가 뭣또 스키다. 뭔 말이냐고요? 어, 얼마 전에 일본 잡지 인터뷰를 했다고. 조, 좋은지. 나는 좋다. 하지만 당신이 더 좋다. 키트 준비 언제까지 하냐고요? 앞에서 눈을 질끈 감는데요. <웃음> 그러게 나도 그거 보고 싶다. 키트 <웃음> 아니 11월이야 컴백 언제 하냐고요? 조금 있어야 돼요 <웃음> 준비가 다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무가 유정환 씨가 또 바쁘시기도 하고 음음뭐 응. 응. 응. 어, 그거만은 아니지만 안무가 유정환 씨도 바쁘다. 펌 <목소리> 바꿨냐 바꿨냐고 바꿨지. 그러니까 이제 어? 여러분들에게 어, 셀카가 빗번짐 없이. <웃음> 나 하고 있죠. <웃음> 어, 댓글이 왜 아까 지 통통 사인 인종종이도착했했요요 보물로 는다다고 보쿠가리가 어, 또 침대 쓸 o d 아직 기다린다아 맞다. 그거 안 올렸구나. h 뭐 i 게요 스웨터는 어디서 샀냐고? 아 이거는 로맨틱 not a good t h i 아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어, 너무 감사한 감사하게도 선물을 진짜 정말 많이 주시잖아요. 로맨틱 크라운 선물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로맨틱 크라운 전전전 전, 전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<웃음>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더사 입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로맨틱 크라운 형이 저랑 배프 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요 집에 이렇게 쇼핑백이 불러봤네요 그냥 <웃음> 잘 생겼다니 터프하네 연기 한국 한국 사극에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냐고. 음. 연기 하고 싶죠? 왜안 시켜줘요 연기? <웃음> <웃음> 장난이에요? 오, 어? 다음번 ASMR에는 촬영 때 시집을 낭독하는 것으로 주제를 좋은 좋은 이디어 제 여기 집이 춥냐고요?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안 추운데 <웃음> 작업하는 모습 <웃음> 안 그래도 작업하는 모습 어제 저번 앨범 때못 나가서 이번 앨범 때는 꼭 나가야 나가야 된다고 미니들이 너무 기다린다고 막 회사에서 <웃음> 얘기하더라고요. 시험만 많은걸로 시집을 하라 시집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드네 내가,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서핑 재밌냐고요?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. <웃음> 근데 이거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, 음, 저는 재밌게 했어요. 그 뭐, 근데 서핑은 아니고, 그거는 사실 밀어주는 것 하는 거였는데. 일요일에는 어떤 컨텐츠로 올거냐고요 어, 지금까지랑은 좀 다른 방식의 어, 접근법을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침대 셀카에 낑겨서 착장사진 워너패션 올려줄 수 있냐고 착장? 지금 이거? 별 희한한 질문들이 다 있네. 아, <웃음> 어, 일하는 중에 잠깐 보러 왔어요. 어... 고마워요. 브이로그 r 브이로그 e r e a lot of fun. Yes, thank you. <웃음> 타이타닉? 타이타닉은 봤지 오늘 얼굴 완전 코튼 100% 순면 말랑이 재 <웃음> 제가 양심에 찔려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<웃음> 어쨌든 여러분 어,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러 와서 여러분들이랑 짧게나마 얘기를 하니까 즐겁네요 제가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, 씻고 또 이제 해야 할 일도 있고 잠깐 땀 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시간 나면 종종 이렇게 브이앱을 어, 통해서 오던지 뭐 다른 걸 통해서 오던지 가던지 말던지 하겠습니다 <웃음> 여러분들, 감기 조심하시고, 감기 요즘에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, 따뜻하게 입기 싫잖아요. 그러면 그냥 집에서 안 나가는 게 짱인데, 또 집에만 있으면은 몸이, 몸에 좋지가 않대요. 그러니까 집에서 닦아 산책이라도 하시면서, 예네 산책할 때는 또 이제 코로나라서 마스크 쓰셔야 되는데,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미세먼지가 또 많아서, 어 꼭그 뭐야 뭐, 황사 방지 마스크 되 걸로 쓰시고 물 많이 드세요.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먹어주는 게 사람한테 좋다고 합니다. 음. 그러면은 어, 여러분들 아직 퇴근 안 하시거나 어, 아니면 뭐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, 이제 얼른 일끝 마치시고 처마켓 시간이니까. 운전 조심하시고 저 지하철이나 버스 조심히 타시고 거기서 탈때꼭 마스크 쓰시고 거기 사람들은 되게 밀착돼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아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차에 보면은 요즘에 어 필터 끼우는 게 있대요 공기정화시켜주는 거 공기청정기에 끼우는 것처럼 그 헤파필터를 자동차 에어컨에다 끼울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어 그걸 끼면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차 안에 공기 미세먼지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선한 공기를 출퇴근 때마다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가 빠른 시일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, 만날... 마... 마... 또 만나요 네.